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채비법 그리고 바늘 묶는 법 그리고 원투릴의 사용법 까지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던 것 같은데 원투대에 관한 내용은 언급해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담게 됐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투낚시대들이 대부분 뭐 짧은 녀석은 360짜리도 있고 405, 그리고 425 이런 녀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캐스팅 방법에 좀 많이 갈리는데 오프 더 그라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봉돌을 채비를 땅에 닿아서 마찰 때문에 좀 미리 먹는 부하 그걸 이용해서 좀 멀리 서프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캐스팅 위주로 해서 릴 시트의 높이가 좀 높습니다 릴 시트가 뭐냐면 릴을 릴 대에 결착해주는 부분 원투릴의 사용법에서 릴 푸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부착이 되는데 이 부분을 릴 시트라고 합니다 릴 시트는 스크류식 파이프 릴 시트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렇게 좀 똑딱이 판시트 형태 해서 앞부분에 걸고 쭉 밀어서 결착을 하는 이런 판시트 형태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기형이죠 원래 있던 녀석을 제가 판시트를 위에 좀 부착을 했습니다 이런 애폭시 에폭시 주사기 에폭시 형태로 좀짜 가지고 섞으신 다음에 붓 같은 걸로 좀 발라 가지고 남는 합사 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그냥 감았어요 로드 빌딩 하시고 래핑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워투낚시의 기초 입문이시거나 몇번 해보시지 않으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폭시 같은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합사를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중간에 묶고, 윗부분 묶고, 기존의 릴시트보다 좀 많이 위로 올렸습니다. 릴시트 높이가 뭐 60cm다, 50cm다 막 그러는데, 보통 이 릴시트의 파이프 릴시트와 이 중간, 이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그렇게 따지면 한 65cm? 그 정도쯤 됩니다 근데 제 기준은 릴 푸시 여기 앞턱에 걸려서 라인 롤러가 닿는 부분 이 끝부분에서 약 3,4cm 윗부분이 제가 검지를 손가락으로 걸었을 때 원줄을 걸고서 캐스팅하는 그 높이 그 높이 정도가 릴 시트의 높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끝부분부터 여기 릴 시트 결착 부분 이앞부분의이 정도 높이까지 라인 롤러 마일로릴러가 제 손가락에 걸린 높이까지 약 70cm 정도 됩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낚싯대의 길이는 5m 3 0입니다 앞에 추 부하를 나타내는 그 스펙 표현은 3 0호 3530이라는 그런 스펙을 가진 낚싯대인데 이 녀석 캐스팅하는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자 많이 버벅거리죠 제가 봐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원인은 어... 캐스터의 장비에 대한 다룰 수 있는 스킬 스킬의 미숙이고 자두 번째는 변명을 하자면 낚시대가 53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죠 무슨 찐낚시대도 아니고 감성도 몬투를 좀 노려볼 생각으로 저가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8만 원대인데 이 녀석을 사용해 보니까 아 힘들구나 처음에 영상 보셨듯이 릴시트의 높이가 낮은데 낚시대의 길이가 530이 뭐 정도 길면 저는 그라운드 캐스팅을 하는데 정투를 하시든 리쿼터 캐스팅을 하시든 간에 던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부하가 먹는 걸 많이 느껴요 그라운드 캐스팅에 정투 그걸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오른팔에 먹는 부하가 굉장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낚싯대의 길이에 비례해서 1시트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1시트의 높이는 낚싯대의 길이와 비례하는 게 장비의 선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녀석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구매를 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중고로 팔아버릴까 근데 저는 장비를 한번 사면 중고로 던지는 게좀 성향이 안 맞아서 끝까지 쓰는 편인데 이국리 저국리 하다 보니까 집에 판시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정말 10년도 넘은 그원투대에 있는 판시트가 있길래 그걸 분해해서 해봤는데 기존의 파이프릴 시트를 그냥 두고 위로 올려서 부착한 이 녀석의 캐스팅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낚싯대가 길어서 제가 거의 90cm까지 올렸습니다 라인 올러가한 이쯤 이쯤 있겠죠 한 3cm, 4cm 위에 물론 그라운드 캐스팅이고 그라운드 캐스팅에서 정투인데 힘은 훨씬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트의 높이만 약 20cm 높였을 뿐인데 캐스팅할 때 들어가는 힘 낚싯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저의 능력 이런 게 그냥 툭 쳐도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갔고 힘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할까요? 원투낚시대 선택을 하실 때낚싯대의 길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동양인의 체형에 가장 잘 맞는 낚싯대 길이는 4m 대 4m 5, 4m 25, 4m 50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시트의 높이는 360대라면 약 5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하시더라도 4m 이 정도면 적어도 75cm 이상 뭐, 한 75cm면 서프 캐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 입문하시고, 원투낚시의 기초니까, 그런 깊숙한 원리는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 릴시트의 높이는 약 75cm. 그리고, 낚싯대가 뭐, 3m50을 넘어서 5m, 5m30? 이 정도 낚싯대는 릴시트의 높이가 높은 게 좋습니다. 약, 85cm, 90cm 이 정도면 던지실 때두 번째 영상처럼 좀 편하게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낚시대를 긴 거를 내가 던지고 싶다 하셨는데 릴시티가 낮아요. 그럼 추천 안 드립니다. 그건 왜냐? 낚시대가 길은데 릴시티가 낮으면 정투를 던지더라도 내 몸이 휘청휘청 됩니다. 근데 뭐 3m를 3m짜리를 하셨는데 난 서프캐스팅 뭐 이런 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60, 70cm짜리도 괜찮아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360대를 선택을 하셨는데 50cm짜리 릴시트가 있어요. 정투 괜찮습니다. 낚싯대 길이에 따라서 릴시트의 높이가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그 비례의 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에게 맞는 릴시트의 높이, 릴시트의 높이는 릴대의 전체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참조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